갑시다. 자 가입시다. 이 게임 앞으로 전쟁 액자라 불러라. 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. 전쟁 골격 아니었나? 전쟁 골격. 전쟁 골격으로 하자 그래. 골격. 근데 액자가 더 웃겨. <웃음> <웃음> 전쟁 액자틀. 전쟁틀. <웃음> 전쟁틀. 나, 전쟁틀. 아니 방근. 또 채, 그거네. 페로프레임. 야또 아까 그거다 이건 뭐야 아왜 못가 전투를 계시해라 낙정사령 아또또 방어네 여기 온다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죽어 아씹 죽어 이 자식. w h 왁왁왁왁 로이 로아 이 t w 게 a 왁똑같 a 다어 h 때 t 가장 a t 게똑같 t 요 아도가스가 많이 나오나 어? 보네 저기요? 도가스가 딜링이 좋리고나 <웃음> 지금 주먹으로 이놈 패고 있다 요, 여기서 구역질 안에 헛구역질 안에 패고 있다 라이스 <웃음> 왔고 자 에너지를 많이 먹어둬야지 긴지공을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최대로 채우고 쓰세기야 어 158시간 1 5간 디순누가 어, 뛰어온다 너도 주먹맛 좀 볼테냐 어, 도 터졌다 115아왜 음... 안되지? <웃음> 뭐야 다 날라가는데 어.. 내 강공격 때문에 다 날라간다 으악! 파이어! 아니 총을 쏘라 했지 누가 몬스터를 쏘아래 파이어! 뚝배기! 파이어! 뚝배기 아 그래 그분은 뚝배기란 명언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뚝배기? 마약하다걸려가지아그 그, 그, 뚝배기, 아, 그, 그 뚝배기.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작배기 뚝배기 뚝배기 작배기작배기뚝3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작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이녀석 갱지궁을 맞아? 어, 마구... 작동에 멈추지 않아? 안 되겠어. 이녀석들 갱지궁을좀 보여줘야겠는걸. 뚝배기, 뚝배기, 뚝배기, 뚝배기, 빽이 빽이 빽이 빽이 빽 뚝배기 이 빽이 빽이 빽이 빽 Tốt bị thúc, thúc 여기 있네 h a o Túc, thúc, thúc bị thúc, thúc, thúc bị thúc, thúc, t h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지라 켰다. 라라라라라라이 승리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라라라라라라라 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으악 으악 사라져라 으악 <웃음> 다 사라졌다 너무 강하다 갑자기 압도적인 <웃음> 힘으로 아... 아 근데 이게 아, 노란색이 그렇구나. 아니라 초록색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거 이것도 색깔 바꿀 수 있는데 안바꾸지들더라 아, 노란색으로 고정돼가지고 바꿔줄건데무기 음. 색깔 무기 색깔만 바꿔지는데, 그게 안 되더라. 저, 휘두르는 색깔. 어, <웃음> 유승용 개모치 말렙이다 오, 축하한다. But... 아, 근데 그거는 30년 직전에 될 텐데. 안 그런가? 응. 음. 지금 좀 있으면, 엑스칼리버도 28레벨이다. 조금만 더 하면. 어디로 가야되나? 가야 저거는? 자, 이제 용병비는 받은 것 같은데. 용병비는 받아. 어, 고 깼고, 이거, 어. 음, 이제 무엇을 해볼까? 저거 봐, 저거 봐. 랩장한판더 아, 합시다. 음, 랩작을 해야 하나. 그럼, 여기로 초대하지. 야, 그다 마침 좋은 게 있네. 그럼, 갑시다. 마침 적당한 게 있다. 괜찮나? <웃음> 방어가 그나마 제일 재밌더라, 여기서 할 때. 까딱했어. 어, 감청이 제일 좋같음 솔직히 응. 얘기해서. 어. 나 그거 잠입도 싫다. 아, 잠입, 잠입하고 감청이 이대 족. <웃음> 응. 잠입, 잠입. 더라 감청, 감청은 좀 컨트롤 좀, 컨트롤하고 응. 맵 상황 같은 게좀 따라주면은 가능한데, 응. 혼자서 되거든, 해원적인데 오, 올라간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가장 간다는건 역시 선멸이지. 오빠. 와... 조금 적게 죽여놔라. 올라간다. 저거는 나올 수도 있다. 그게 나오면은 또 저거는 옷 불러야 한다. 그렇군. 이건 뭐지? 오로킨실 오, 오로킨실 애들 그냥 몰고 다니면서 양대철 몰고. 그럼 된다. 오케이. 적당히 살아서 튀어 아 적당히 패도 되겠는데야 네. 아, 주먹으로 죽는다 한둘 정도는 패도 된다 빨간 걸로 가면 돼어 빨간 거 목표 지금 애들 안 죽이고 있다 음. 우리가 그냥 스스로 길 찾아서 다녀야 돼 여기다 내 따로 온다 오케이 아나방 거기 있었는데 자 저거는 나오면 이제 저거 다죽어 버린다 아돈 받고 상남자 새끼 랩작이 잘 되는 구만어 엑스칼리버 28레벨 됐다 그리고 기왕이면 니가 패는 게 직접 스스로 패는 게또좀더잘 되고 어? 어. 네가, 네가 죽여라, 죽여라. 어. 다 죽여라 니가 좀 깎아 놓은 것들 다 죽이고 있다 저건 옷이다 다 죽여라 와, 와 경험치 개 많이 들어간다 나타 났다 야 오르킨 쉐은뭐 어때 쓰는거야 또 주웠는데 그거는 나중에 좋은데 쓴다 고급 재료다 그거 4개? 미리 한번얻도 나쁘지 않다 벌써 4개나 주웠어 야 저거 니 오른쪽 가서 눌러라 오케이. 눌렀다 됐다 갑시다 다 조져라 이제 뭐... <웃음> 좀만 기다려라 겐지국 맞는다 너네들 여기로 가면 되나? 와와와 어, 뭐야 뭐야. 이 자식. 반갑다. 반갑다. 쭉쭉쭉쭉쭉쭉 저거는 어디로? 저거는 어디 스탠드? 저거는 어디 갔지? 어디로 가? 가야... 어, 상자 와. 상자 먹어도 되나? 어, 뭐만. 어, 먹어야지. 아 나오자마자 독가스가 반겨주네 어, 저거는 왜 여기 꼈냐? 아야. 어, 좋은 거가. 저거는 이 껴가지고 저거 잘못하면 템못 먹는데. 아 진짜. 어. 무슨 템 필요한. 어 ]지? 먹었다. 먹었다 먹었다. 펄쉐이딩 투버클스는 뭐야? 펄리아포드 설계도. 저거를 완성해서 작동시키 임페스티드를 더 많이 끌고 먹는. 저거 하나만 작동 시켜도, 음 그냥 나중에 저거 는 부르려고 사라자라. 저 주황색깔 오라, 니가한 거가. 주황색깔? 어, 뭐야? 갑자기 그냥 있길래. 아, 난 뭐야, 주황색깔이 아니야. 뭐야, 뭐야? 파랑색 아이가니. 네. 음 뭐야. 그건 모르겠다. 뭐야 파랑색으로 나오는데. 갑시다. 잘못 들어가서 큰일 날뻔 했다고. 결론.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. 이제 곧 미션은 끝날 거다. 한번썼더니까뭐데말이 더... 아, 착. <봐봐봐봐봐라> 으악, 으악, 으악. 이 절티드 블레이드는 만렙 찍으면은. 네. 때마다... 저쪽이네. 이제 고뭐 끝나겠다. 아, 두려워 아, 다 엔딩 줄여봤 아, 여기가 니가 왜 랩작 잘되는줄알것 같다. 아, 뭐야. 왜?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. 몰랐네, 그거는. 참고로, 니가 직접 후드러 펴면 좀더 잘. 어, 엄청 많이 준다, 경험치. 끝났다. 뭐, 랩작 더 하고 싶으면은, 음, 좀더 짜자리들 조조들. 아, 엔딩 맞다 무슨 엔딩을 봤냐. 한 챕터, 한다끝냈다 일단. 앞으로 다개 남았다. 난 덩그리, 덩그리다한치다 끝냈는데, 1아시간 걸렸다. 한 챕터를? 응. 지금, 치도더깬 다음에 히든 보스도 한번도 잡아야 된다. <웃음> 미쳤네. 덩그리도, 덩그리도 아, 얼마지? 비싸다. 그 7,800원인가, 지금? 그, 계속 7,800원에서 가격이 안 내려갔더라. 맨, 맨날 50파란다 50 맨날 4 0파다안 가. 그러다 저기 만 게임 되면 좀더 내려간다. 언제쯤 만 게임이 될까요? 니 살라고. 아니. 사면 안 돼. 만점이다 네. 이거. 뭐야 그거. 일단 볼까? 얼마나 지 장난감이다. 오, 나도 만질래. 우와으아 가라. 응, 정글은 7파이라고 맞네. 야, 야, 이거 이상한 거 위험하다. 탈출 지점이랑 안 좋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. <웃음> 실화냐? 야, <웃음> <으악>! 내 눈. <웃음> 하필이면. <웃음> 눈 멀뻔했다. 저거 갖고 놀다가. <웃음> 하필이면 그게 또 그렇게 보이네. 이, 익절티드, 블레이드, 말립 찍고 뭐따 다른 것도 찍어야 되나? 어 일단은 바람에 지금 바람에 들고 바람에 있는 무기 한 마스터 하는 겸 해서 레벨 30올다올리려고그데 올리... 그래. 가능한 거 그리고 어. 또 재료가 뭐일 거 아이가 상점에서 상점에서 설계도 구매를 따로 하면 된다 무기창에서 어나 설계도 살수 있는 거 있는지 마음만 볼게 그 상점 띄운 다음에 뭐 무기 그 밑에 설계도만 보이기 클릭이 있거든? 그거 클릭하면 보인다. 오케이. 해, 해당 카테고리 내 설계도 없으면 뭐야? 그건 없는거지. 아 아직 가능한 게 없다고? 어. 오케이. 근데 어디서 찾을 게 없지? 보통 한개 이상은 뜨는데 아무리 레벨이 낮아 그러니까. 왜지? 응? 원 그람보단 역시 갈라틴이. 쿠팡이 맞다. 나보다 쿠팡, 쿠팡이 왜? 야, 아니, 기왕이면은 갈라틴 들어라. 음. 어, 뭐를? 근접 무기, 근접 무기 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... 갈라틴이 있거든. 그거, 그거 사서 모아라. 무기고. 근접 무기. 나고 같이 했으니까 아마 2만 얼마 정도 근데 랭크... 니네 랭크가 안 되려나? 지금? 랭크 안 되겠네 라틴 갈라... 어... 아 그거? 랭크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지금 2레벨인게 어... 어... 랭크 하나더 올려야 하거든 오케이. 근데 어, 뭐 고래 지역쪽 한두 번더 돌면 아마 될 어 조금 남았다 아주 한판더 돌자 그렇다 한 아까 아까 번 돌던 번. 거 아까 응. 돌던 거 돌아야 그렇게. 그래 그래? 한번더 돌자 거기 아니 두번더 돌아야 한 안돼 이왕 그것보다 52번 더 도는 건 어때 어, 아유 그렇게 돌면 정신없다 <웃음> 그렇게 돌다가 컴퓨터가 그걸로 꺼질 거야 발 거라 <웃음> 그거 말하면 안 되지. 야, 이 게임하고 잠시 게임 쪽 거두자. 방열으 어, 한 판도 하고. 어. 응? 종원이 뭐라고? 아니야. 이 당근아. 이래? 아. 우리 집 컴퓨터, 너네 집 컴퓨터랑 다르거든. <웃음> 달려라. 달려 니네 <웃음> 컴퓨터 리는 달려라. 저리 컴퓨터에서 끝까지. <웃음> 반갑다. <웃음> 난 슬라이딩으로 계단 올라간다. <웃음> 야, 맞어. <맞음>. 슬라이딩 올라 <웃음> 조용히 이재밌 <그게 재밌어라. 웃음> 응? 당근. 아, 맞다. 이거 지금, 지금은 많이 죽임. 죽이... 응. 안 좋나? 개 따로 뜬다. <웃음> 뭐? 뭔 소리야? 응, 개 불러야 한다, 나중에. 대원이? 에코벌? 아니, 그거 그거 말고 그 그걸... 아, 아, 아무튼. 뭐하는줄 알겠다. 아무튼 좀 기다려야 한다 야 얘네들 좀 죽이고 가면 안되나 랩작 해야 된다 이거 음 그냥 적당히 한두 마리씩만 죽여라 오케이. 지금 많이 죽이면은 나중에 뭐 아, 나중에 그분을 혹시... 못 부른다고 처치한 적을 184만 조금 있다가 아마 뜰 건데, 건데 지금 안 기왕이 형 지금 또좀참 고맙겠다 어디 있습니까 형? 아직이다. 저기, 저기 있네요. 반갑다. 겐지다 겐지. 이거 죽이지 말라고? 어 아직. 오, 언제 어. 네가 마무리 다 쓸어버릴 거가? 아니 니도 죽이면 되지. 한두 마씩 저거 모아만 놓을까? 모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모아만 두는. 저거 눌러라. 이길 열자 오케이. 열었다 앞으로 달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유승룡 김우지를 다 썰면 되겠네 나중에 한 놈. 어좀 있다가 음, 신호 하면 그때 써라 음. 와... 이쪽인가 오, 뭐야 저인가오 어쩌면... 왔다 지, 지금이다 힘을 해방해라 해방 다 했네 도전하다. 다, 다 어, 그냥, 쏴 죽이는 거 말고, 그냥 다 썰어. 박멸해라. 저글을 박멸하라. 야, 저거는 빡치셨다. 왔다. 우와. 조용히 해, 내가 파지다 인연들아. <웃음> 이 구역 파지는 나다. 이 구역 팟지는 나야. 오, 저건 옷이다. 반갑다. 야, 뭐야, 검, 검그로다 열리네? 와. 이상한 걸 알린다잉. 야, 다 쓰려나간다. 우 와. 다 일로와. 이 구역 파지는 나다. 으악, 으악, 으악. 저 뿔이 이 얼마나 무서가 기무치, 기무치. 더블 익절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야, 아, 에, 에너지가 안 떨어진다. 얘들 께서 에너지. 탁하라는 거 봐라. 와, 나는 에너지가 안 좋은 숫자였다. <웃음> 아니, 뭔데, 이 새끼. <웃음> 에너지 때문에 내 눈이 멀 뻔했다, 나는. 덕고 개인화면 보니까 그냥, 그냥 계속 지켜주고 그랬는데. 가자, 덕고우악 도군 받지다. 아지짜었다 내가 킬은 됐다 나 지금. <웃음> 뭐야 이거. <웃음> 검기나르는 뭐 보고? 다 죽어라. 어... 내 검기 때문에 애들이 휩쓸려서 사라진다 애들도 안 보인다 <웃음> 아무데나 망달리면 하나는 맞는다 일단 <웃음> 에, 에, 나한테 에너지를 부조하십시오 오우 와 저게 가재네 야 저게 가재네 그랬다잉 이자식 이자식 이자식 뭔 갑시다. 소리야? 자 그치 자, 자. 나중에니 강공격 그거 응. 키 지정해놔라 키바이드는 뭐야? 아그거 모르겠다 나도 어따 쓰는지 모르겠어 오케이. 일단은 받았으니까 그냥 뭐하더라 언젠가 쓰겠지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겠지 응아 이거 <놀람> 개나만 먼저 이제 이 학사를 끝낼 수 있다 지금 평타 한방에 애르다 시즌인데? 평창? 평타 평타 평창? <웃음> 뭐야 저게? 이게 뭐야? 사라져라 자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붕, 울어요? 욕니다. 누가 죽어요? 당연히 이, 이 멍멍이들이 다 죽어야죠 멍멍이들 야, 저기 히오스 나왔다 가자. 탈출 지점이다. 녹색 기오스로 가자. 야, 일로 나 끝났다, 이제. 왜? 요, 얘 죽이고 싶다, 갑자기. 왁, 왁, 왁 죽이지. 어, 부서졌다. 어, 쟤왜안 죽음? 너는 안 된다. 왜냐면 저건 아군이거든. 됐다. 아, 진짜. 아무 존니 친구 미션 일곱 번 깼다. 한 번에 6천원 받았다. 야, 너 6,189원 받았다. <웃음> 내네비 <웃음> 코디네이트는 뭐야? 피곤해. 아 그거는 뭐뭐 뭐 하더라? 나중에 이 캠페인 깨면 음. 또한번더 똑같은 데 가야하던가? 당연하죠. 맞네. 똑같은 데 가야한다. 잠깐만. 볼필 볼게. 한두판더 해야 될것 같은데. 아 맞다. 그 시.